안녕하세요. 이디제일월드입니다. 어, 오늘은 특별하게 네, ISTJ 커플을 한분 모셨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주말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우연히 이게 말이 나와가지고 어,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팟캐스트라고 할게요. 팟캐스트의 초대 받으신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제 여자고 이태제 남자랑 5년 동안 교제하고 있, 있고 다시 재회하게 된 음.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단톡방 내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그 당시에 이태제 어, 커플이 이렇게 한 분이 들어와서 5년이나 넘게 사겼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다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대면 인터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혹시 대면 인터뷰를 신청을 했을 때의 그 느낌? 혹시 그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좀 있었나요? 거부감이 든다거나 어... 아 저는 얼굴이 나올까봐 그게 아, 좀 네. 거부감이 들었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쨌든 이거를 찍는다는 게제 시간을 투자한 거니까 그렇죠. 왠지 감동받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네 감동받을 시간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혹시 이제 채널을 알고 된, 알게 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저는 됐어요? 우연히 그냥 아 알고리즘에 아 떴다가 제 유형이라서 그냥 아 눌러봤는데 거기 댓글에 이게 카카오톡을 음. 타고 가는 링크가 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참여를 했는데 네. 전 제가 제 이, 이게 이티즈끼리 사귀는 게 레어인지를 몰랐는데 <웃음> 엄청 레어죠. 거기서 어, 레오다레오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네.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 굉장히 귀중한 표본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그 질문지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지 를 토대로 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 네, 율림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 일상적인 루틴을 즐기는 ISG 커플의 데이트 코스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 단조로운데 서로 재밌어하는 게좀 많아요 보통 주말에 만나는 거 일단 평일보다는 주말에 만나는 걸 선호하는 음. 것 같고 네. 아무래도 평일은 저희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각자 있기를 원하는 네.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뭐 마트 구경이나 맛집이나 카페 이런 조용한 데를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행은 힘들어서 싫어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여행을 안 좋아하고, 남자친구도 그렇게 여행을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평일 때 되게 계획적으로 사니까 여행을 가는 게또 계획을 짜야 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되게 아, 너무 삶이 빡빡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있어요. 네. 음 그렇군요 사실 예, 여행 간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다 일일이 스케줄을 네. 짜고 예산 짜고 그래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 네 맞아요 그걸 또 그렇다고 머리 비우고 아무 계획 없이 가는 것도 스트레스잖아 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아이스의 커플한테는 크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맞아요. 쪽으로 하고 뭐 좋은 카페라든지 맞지 뭐 영화 네제 예. 이티제가 아닌 제 친구가 봤을 때는 예. 그 친구도 이제 장기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여행을 안 가? 하면서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했더니 노네 너무 특이하다 이렇게 <웃음> 반응을 받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이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 이것도 네 율림님께서 질문주셨는데요 어, 감정적인 표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표현은 어떻게 하시나요?라고 어, 여쭤보셨어요. 이게 사랑한다는 네. 말은 자주 하지는 않, 않는 것 같아요. 그 어,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쵸. 꺼내지 않아도 네. 이게 서로 알고 있고, 이렇게 표현은 말보다는 행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늘 손을 잡고 다닌다던가 떨어져 있어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더워도 한여름에도 자꾸 팔짱을 끼려고 해서 제가 떼내거든요 야 떨어져 막 이러거든요 덥다고 근데도 자꾸 팔짱을 끼려 고해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딱보미니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게 되게 낯간지러운 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네. 이티제들은 게이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성격이 약간 묵직하다 보니까 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게 아, 내가 진짜죠? 이 말을 남발함으로써 음. 가벼워, 사랑이 가벼워진다고 느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또 책임감도 막 네. 늘어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막 생일이나 네. 뭐 엄청 어... 신중한 날 있잖아요. 감동받 어, 진짜 네. 완전 감동이 네. 터졌을 때 그런 네. 날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사랑한다는 말 자체도 저는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어, 그래서 맞아. 저는 쉽게 그거를 꺼내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 막 남발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게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랑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웃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딱히 그렇게 막더 물어보고 그런 게 별로 <웃음> 아, 없는 근데 것 근데 제가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웃음> 네. 제 동생이 ISTP거든요. t p 예요 저희 가족들이 다 T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그 대화방에 ENFP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서 안 달랐다고 했더니 <웃음> 그 친구 제제 여동생이 아무래도 사랑한다는 말은 남발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웃음> 그런 건 너무 가벼워져 막 이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유형이 다 그렇지 않은 네.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ISTP도 ISTP랑 많이 비슷하죠. 네 맞아요. 여행 갈때 조금 조금 다른 거 빼면 네 맞아요. 네. 뭐 3번 질문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은 유형이라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때로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 3가지 일단 편한 거는 가치관이 똑같고 네. 네. 경제관이 똑같아요 음. 그리고 대화가 매우 매우 잘 통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 하면 얘가 어로 어. 받아칠 수 있는 그 정도의 티키타카가 돼요 네. 근데 불편한 점도 당연히 있죠 그렇죠. 불편한 점은 네. 이제 서, 서로 말을 돌려 하지 않으니까 음. 상처를 받을 네. 수 있다 그리고 가끔씩 예, 이티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말을 돌려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단어 선택이 되게 뭐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음, 맞아.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딱딱하신 분들은? 괜찮아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인 여자 쪽에서는 좀 상처를 받는 음. 거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상처를 이제, 많이 받으셨나요? 근데 저도 이티제라 아주 다행스럽게 많이는 안 받았는데 음. 물, 저도 이제 5년 사귀고 다시 헤어질 때그 단어 선택 때문에 음. 가끔 이제 상처를 받아서 이게 싸운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고 네. 이제 저랑 제 남자친구가 집순이와 집돌이여가지고 네. 좀 가끔은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웃음> 안 나가는 거예요. <거에도 웃음> <웃음>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안 나가요. 계속 저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찾는다는 게막 너랑 계속 같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좀 친구들 만나서 문화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자기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만 되면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뭐 하러 가자, 맛집 가자 뭐 이러는데 이제 가끔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음. 필요하다. 세 번째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루틴이 늘 똑같아요. 음, 네. 새로운 변화는 이 사람에게 잘 없어요. 아주 가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뭐 3년에 한번 음. 여행을 간다던가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짰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아. 늘 똑같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그게 많이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념일 같을 때 여행 한번 가는 건 어떨까요? 3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긴 한데 되게 여행에 대해서 난 여행 싫어요 <웃음> 이렇게 <여행이> 다 <딱> 단조롭더라고요 <웃음> 되게 딱 단호하고 네. 그래서 저도 근데 그렇게 여행을 막 좋아하지 않아서 네. 그렇게 크게 트러블은 없었는데 네. 그래도 본인이 좀 새로운 오래된 장기 연애를 하다 보면 새로운 을 본인이 그렇죠. 좀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들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점에서 이제 그세 가지가 뭐 티키타카가 잘 된다 또 가치관이라든지 경제관념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딱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핵, 좋은 거는 경제관념 네. 경제관념 네. 왜냐면 결혼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좀 현실적인 그쵸. 요소잖아요. 네, 현실적인 부분이죠. 극현실적인 요소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게 되게 똑같달까? 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네. 게 되게 똑같아서 목표점이 저는 그게 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경제 가치관이 안 맞으면 아무래도 같이 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경제 경제 간에 이걸 런 공유하는 거 있어서는 만난 한달된 사람하고 그런 걸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쵸, 그쵸. 네, 그것도 한 어느 정도 만난 후에야 이제 서로 계산 같은 거를 조금 물어보고 그런 걸진행 하는데 5년이나 만나신 정도면 뭐 네, 꿰뚫고, 꿰뚫어보실 것 같아요. 가끔씩 만나서 같이 주식 종목 얘기해요. <웃음> 아, 왜냐면 네, 뭐, 이틀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얘기하다가 네. 나 이번에 이거 샀다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다가 <웃음> 잘가 이러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오히려 이틀이라끼리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유익하고 네, 네 맞아요.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게 얘기해요. 막 팔짱, 끼, 팔짱 끼고 얘기를 해요. 주식 종목으로. <웃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팔짱 끼고 아이스크림 하나 보면서 나 이거 샀다 이런 것도 얘기하다가 어 이제 끝날 때 우리 벌써 갈 시간이야 잘가 이러고 헤어지거든요. <웃음> 어,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 많다랄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연인일 음. 넘어서 약간 좀 그냥 동네 친구 느낌? <웃음> 동네 친구는 어, 이 주식, 주식 종목 공유해서 서로 막 수익률 자랑하고 막 그러는 느낌 같아요. 맞아요.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여사 겜스 헤드네 J. Young Sang Yul Tong Ha ISTJ Wai Honin Shin Go Hashi Gil e Gi o e Ha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 e i d Hashi Mayan Secret Young Sang Bon In Dung Fan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 Nader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 e y o